여기 보면, 근데, 어, 퀘스가 떴죠? 뜨면 할수 있어요. 직접 소탕 보고. 자, 루시앙이 알려라. 루시앙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해서캠플리로이호 자, 일단, 대기 좀 만나고. 직접 소탕 보고. 공동치야, 풍상품 전달, 타운의 예단으로 이동, 풍상품 전달, 진실 분방, 안녕 요 전당철에 아, 그 자, 켠 달려. 쫄 케이지. 아, 드디어 이제 떴다. 아. 아저오시리스 어, 좋아해요. 어 나는 성동일이다 나는 각도원이다 나는 이병헌이다. 자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석상하고요. 이거 이 p c 관련 것만 껴놓을게요. 이 p c 관련 것만 껴놓을게요. 이거 했나? 어, 우와, 두 명이 다 끝났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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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3월 3일. 자, 내려가려고요 네, 3월 3일. 자, 그 다음에 4월 4일이죠. 3월 4일인데, 3월 4일이다. 여기죠. 4월 4일. 그 다음에 5월 3일. 5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5월 3일. 자, 5월 3일. 그 다음에, 3월 9일. 3월, 3월 9일, 3월. 월 9일. 넘어갔구요 하나, 둘, 셋. 넷. 하나, 둘, 셋. 아이씨! 아, 마지막에 실패했네. 어, 아, 이거 헷갈리네. 둘, 셋, 넷. 여섯 여섯 일곱 자 성공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하시면 큰일 연기노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바로 잡죠 집엔 탐색, 클리어. 탐색, 탐색, 탐색, 탐색 클리어. 마늘, 탐색, 탐색. 여기 올라갑시다 주인 고래 음, 목소리 주인공. 아름답지만 전투 불가능이란 단점이 세일에. 어제, 이거, 이거, 이거 때문에 못해, 못해봤었잖아요, 그죠? 상 단의 <란의> 정보 포 이동. 캐릭터 완료. 빰빰빰. 아! 저거 이제 슬벅게요하하그참 다행이네요. 자, 캐릭터 완료. 공간 이동. 자 어플리케이터 3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캐스트 완료 이제 그 다음에 비색이동 아 제일 싫은 비색이동 덥어요 그래도 이건 양호하지 아네 그러니까 상당히 누적됐다고 보긴해요 한번 상당히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네 수면식 시간을 가능한 챙겨서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귀엽네 게 저 걱정해주시는 건 우리 형님들 밖에 없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덕분에, 우리 형님들이, 어, 이렇게, <웃음> 걱정해주셔서, 걱정해주신 거 맞죠? 열심히 하라고. 진짜, 진짜 원래 안 좋은, 안 좋을 때는 안 좋은데, 연기가 좀 많이 늘었네. 낮에 오참 가질 시간이 없나요? 오참이 뭐예요? 그거 <웃음> 먹는 겁니까? 제가 만약에 형님들의 어, 후원을 많이 해줘, 후원.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, 내가 후원으로, 어, 어디, 어디, 진짜 어디 직장 다닐 정도만큼의 만약에 후원이 들어온다. 그러면, 말씀하신 대로, 어디 가서 푹 잠이라도 자고, 어, 더 열심히 하루 종일, 어, 방송하고, 그럴 텐데,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지. 안 그래요? 방송 하고 살 수가 없잖아. 그냥 당연히 오참, 낮잠, 불가능합니다. 으흠 <웃음> 오참이 아니라 오침? <웃음> 오침? 오침 말 되네 오침. 아, 클리아! 에주연 탄생인데 동쪽으로 치고 에 독적이었구나. 퓨트 완료.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그 다음에 문서죠빵빵 빵. 이 빵, a 빵, 빵. 아니네요. 자 결전의 마녀 Pam. p 어, 진짜 그러네 Pam. p 이 m 아 잘됩니다 이것도 아마 집에 모였는데 인사 여기 있던가? 똑같은가요 여기서 아, 똑같네요 기둥게스트들 숨어있기 때문에 빨리 먹을게요 자신강신도 여기까지만 잡으면 뭐.. 비오이 어. 팅트 완료 한번 들어가자 튕기고 튕겨서 나올 때 나오면은 이제 사탄 그쵸? 그렇죠? 사탄소리 잡고 들어가면 되네 이동하면 바로 잡는게 아니라요 먼저 여 심장 아 입성 문제 한다며 방송시간내에 집착 키스트 깔끔하게 마무리될듯 어그러니 아직도 7분 남았으니까 침분히가능할겁니다누시안4점째 이번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, 한 번도 잡고 아, 잡고 나면 일단 멈출게 손 났어요 손 났어 잡았죠? 일단 퀘스트 완료 누르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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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트 마무리. 오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와 대박. 우리를 반겨주는 건 역시 헥터를 마스터에게 날갈 거야. 시작부터. 고 루시안 어, 헥토르에 들어가자. 또, 또, 또, 또, 또, 전 또, 으 또, 전 또, 또, 또, 또, 또, 어 또, 또, 또, 또, 또, 어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전사의 전으로 이동. 자, 첫시작은 전사의 전 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마스터 존, 전사의 전으로 레트로 클리어. 근데 네, 이거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이거 어, 크리스탈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. 다른 거랑 전원대가 오인할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이제 어, 신호의 전입장으로 들어갑니다. 항상 하는 일이지만 기둥은 피합니다. 눌러놓고 들어가세요. 자 잡아 잡아. 언제나 시작은 스피드하게 자. 현재 또못 잡았구요. 주전에서 수환사 법사 전사 아니죠 에, 전사장갑 먹어야 되죠 전사장갑 자, 전사 필요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실레전 말고요 법사전 가겠습니다 법사의전으로 이동 아 어, 우리 NPC 어디갔니 마스터 법사전 라 기둥 하기 싫더라고. 형님들 기둥 하기 싫죠. 난 도항 진짜 하기 싫어. 이거 읽어봐요. 아, 이건 잡는 거네. 아, 저 잡는 거 유로합니다. 얼마나 빨리 끝나고 좋아요. 두 네, 개짜리. 기둥 노이로 진짜, 진짜 심각해. 자, 마무리. 아, 진짜 기둥 가기 싫었는데. 3개짜리에서 봐줬어요. 아, 고생 많으셨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전사존, 그 다음에 이번에 법사존. 둘다 깔끔하게 마무리 죠 자, 이제 법사, 전사. 이제 뭐가 남았나요? 헌터하고 소환사 남았나요? 어디보자. 얘는 실은존이고요 아, 헌터의 존부터 가죠. 헌터의 어, 존, 입장. 어, 근데, 네. 기둥노이로제, 극복 프로젝트. 아, 그러니까세개 짤리는 괜찮아. 뭐, 열두 개, 뭐, 스물 몇 개. 와, 진짜 형님들 멘탈 나간다니까요. 그것도, 한두 개 남겨놓고, 어, 끝끝나봐 아, 멘탈 나갑니다. 음. 네, 소환사 헌터 마스터예요. 그니까. 야, 이제, 소환사 이제 헌터니까, 헌터만 하면 이제 소환사 남은 거네. 죠 많이 왔다? 하 땡큐! 오늘은 그냥 후딱 금방 할것 같아요. 이건 대체 잡는 거야. 안 좋아. 때려, 때려, 때려, 때려! 탈레야! 자, 세 개짜리였구요. 뚜루뚜루뚜루뚜루. 뚜루, 뚜루.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니까 어, 소환자죠 소환자 네, 소환자 정로 갑니다 에 네, 여기 안전 조용히 해돈목에딱 좋아요 여기 있다 신호회장 입장 짠짠짠짠짠 왠지 첫 시작 부터 <웃음> 기둥일 것같 은데, 뭐야? 아니 구나, 아니네, 아니네, 기둥 한테 미안 빵빵빵빵 빵빵빵빵. 까까까까까 자, 총 22개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스터 이제 네, 스터로 갑니다. 어우 여기 그냥 음? 잘 잡네요. 어 전사 투구 짠음짠짠짠짠오전도 <웃음> 엄청 많아.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뽑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사냥하는구나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구요 일단 지금 마스터 존좀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마스터 존 입고 드디어 마스터 존 입고 입장 예. 두 두고 두두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됐자고요 뺑뺑 끝났네. 시계 반 한번 돌고 마무리입니까? 자 전사의 여유상 어왜 뭔가 이제 거의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어 클리어 했어 클리어 했어 야 네 영희형님 마스터 금방 하시는 라필집 고스깜짝이제야 나도 나도 놀래고 있어 나도 나도 나를 내가 어제으로 놀라고 있어요 지금 자캐스트 완료했어요 마스터 보증을 획득했습니다 와 마스터 자 이제 히어로죠 히어로 자 히어로 갑니다 히어로 예 히어로 와 있네요 음 돌아가게 고생했음 哇哇哇哇哇